그 사람 집안에 환자가 있는지 무슨 우한이 있는지도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다 행복해 보이고 나는 그냥 불행한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글리스님 작가 이종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라. 남과 비교하지 마라. 자아 뭐 성찰을 해라 자 이런 이야기 이건 기본적으로 내가 그냥 깔고 갈 뿐이에요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청소년기 때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놀림을 받았다던가 왕따를 당했다던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만성적으로 나한테 내재된 자존감이 낮아진 건지 일시적인 상황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건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자 특히 내가 취업이 안돼잘 살아왔는데 구직이 안 돼요. 그리고 잘 회사를 다녔는데 갑자기 퇴사를 했는데 어디에서 불러주지를 않아요. 이직을 할 수가 없어. 자, 이런 상황이 왔어요.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었는데 원하는 대학에 내가 못간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자존감이 낮아졌다는 것은 현실을 바꿔야 된다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자존감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잡생각이 많아져서 예요 비교할 거리도 굉장히 많고 나한테 집중할 시간에 다른 것에 시간이 계속 흘러 들어가고 뺏기고 있어 저도 예전에 20대 때 사업이 잘안 됐을 때 그냥 벤치에 가서 그냥 앉아 있었어 그리고 남들이 지나가는 거막 쳐다보면서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행복한지 불행한지 집안에 환자가 있는지 이런거 상관없이 그냥 다 행복해 보였어요 나 혼자 판단 내리고 모든 걸 결정 내려버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몸이 정신없이 바쁘면 피곤하면 그 피곤함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걸 생각 결을 조차 없어지는데 몸은 편하고 생각인자는 자기 멋대로 놀아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 자 그리고 나를 파악하고 자아성찰을 한다고 지금 하던 걸다 내려놓고 어딘가에 조용히 들어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할 일을 미루는 구실을 내가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파악한다는 그 시간을 확보한다는 그 핑계를 자꾸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해야 될 일을 미뤄놓고 나를 찾는다는 시간을 늘려버리면 현실로 돌아왔을 때 이만큼 쌓여있는 그 산더미가 처리해야 될 어떤 상황들 때문에 숨이 막혀버려요. 취업 준비생이면 내가 열심히 지원서를 썼어요. 써서 넘겼으면 내가 할 일은 한 거예요. 그걸 들여다보고 들여다보지 않고 그걸 클릭하고 클릭하지 않고는 그 인사 담당자의 마음이에요. 그 인사 담당자의 마음을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원격으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열심히 원서 쓰고 아예 비교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음식점을 경영을 해요. 아예 일절 배제하고 내 안에 갇혀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맛이 없는 거야. 장사가 안 돼. 자 이대로 그래도 나는 무조건 내 안에 갇혀가지고 나한테만 집중하자. 자내 장점이 분명히 드러날 거야 자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은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가늠을 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갇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회식하고 들어왔으니까 그냥 자자 특별한 기념일이니까 쉬자 상황이 불안감을 만들고 자존감을 낮게 형성하는 그 시기라면 기념일이라서 쉬지 말고 더 하세요 기념일이니까 더 하고 내가 약속한 거면 공부를 하고 이걸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더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성과도 안 나오고 자존감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병행을 해야 돼요 계속 내 안에 나만 들여다보고 있고 나만 다독이고 있고 그러다 보면 계속 결과물을 놓치기 시작을 해요 성취를 놓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존감 높이는 거첫 번째 일단은 나를 알되 어느 정도 비교도 필요하고 주의를 둘러볼 수도 있어야 돼요 진짜 자존감이 낮은 건지 상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낮은 건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늘린다는 목적으로 지금 할 일을 미루지 마세요 성취와는 멀어지고 실천과도 멀어지고 실행과도 멀어지고 자존감은 가속도를 갖게 돼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